시간 맞춰왔네? 어? 주먹 펴 주먹 피라고? 아니 이게 뭐야? 이 새끼? 쥐잇만 <웃음> 한번 <거> 가져왔네? 어? <웃음> 너 똑똑히 생각해봤는데 큰형은이기서것같어내 너한테 잘 어울리는 을 준다고 했지 그림을 그려줄거야 아주 큰 냄새. 야! 이거 보이지? 애들이나도다 내가 내게 너뭐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이제 그만해 무슨 새끼 속 잡네 야잘들어 인스타 라이브? 수천명이 봤어도 도 신경도 안써 그리고 마냥 이 잡는 데서 나를 넣이 우리 <놀람> 다 한꺼번에 죽여버릴 거야 알아? 볼일이 없어 <놀람> 내가 제 값을 치를 겁니다 그럼 그래. 지금 제수역해줄게 비비 난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?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순탄하게 살아왔나 봐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통을 몰아서 겪는 그런 기분이야. 사실 너네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. 그렇지. 미안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<웃음>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경찰들한테 잡힐 뻔했습니다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새끼를 혼내주려고 만났다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? 단순사건으로 마무리 지으시려면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역시 나쁜 일이랑 안 어울려 <웃음> 조용히 <웃음>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쌀것 같습니다 들어가!